에트윈티가 나왔고요 에트윈티. 자, 이게뭐요 에트윈티는. 20대 중? 스무 살? 스무 살에 였더라면. 였던... 네. 아, 네. 여기 지금 뭐왔니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이 나왔잖는그 어? 이미 주절로 나와 있는거에요. 자, 주절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프 조건절을 만들어보자. 어, 어디에 있다? 바로 부사구에, 정명구 속에 뭐가 있다. 이프에 그런 조건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내프에 있다. 이 내프되어 있다라는, 내프된 가정법, 이게 숨어있는 가정법이야. 나는 내 학창시절의 역사, 내 학창시절의 역사를 쓸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뭐 정확하게 쓸수 있었을 텐데.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어떤 정확성이요? 지금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거든요. 정확성이 들어오면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꽤나 불가능한. 어? 가정법 과거가 또이어졌어 이건 영향을 못 미쳐요. F20에는. 여기서 가정법 과거 가 나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요. 그래 나오. 지금은 불가능한, 꽤 불가능한. 그죠? 지금은 꽤 불가능한. 어, 불가능한. 그런 정확성으로. 어, 바로 뭐로? 내 학창시절의 역사를 나는 쓸수 있었을 텐데. 자, 요거, 내가 만약에, 이 표정을 쓰면 되잖아, 그냥. 내가 만약에 뭐 했더라면? 어? 내가 만약에 20, 20살이었더라면. 이런 얘기지? 가과거를 써줘야지. 내가 20살에 있었더라면, 이런 뜻를 쓰면 돼. 자, 뭘 썼어? 두건 전에? 헤드 플러스 피피 썼어. 비동사 썼어. 내가 스무 살에 있었더라면. 즉, 스무 살이었더라면. 요건 어떻게 될 거야? 자, 주제 먼저 건들어보자 음, 그들은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텐데요. 뭐를? 그들의 구직을 끝마쳤을 텐데, 성공적으로요. 됐지? 어, 와일리아 하는 동안이죠. 그들의 대학, 마지막, 바로 졸업학년을 말하네요. 파이널 이어, 4학년이겠죠. 여전히 그들의 4학년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4학년 있는 동안에,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와이, 와이, 접속사니까, 뭐 많은 동안. 주어프로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잖아요. 주어프로스 비동사가 생각됐어요 과거 완료니까, 결국, 어, 뭘,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건직설법이니까 과거 써도 되지, 뭐. 그치? 어, 그들의 대학에 졸업학년, 여전히 졸업학년에 있었던, 어, 있는 동안, 뭐를, 그들의 구직을 성공적으로 맞췄을 텐데 요 어떻게 되니?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해에 살았다라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거 그치? 코로나가 없는 정상적인 그런 연도의 해에 살았더라면서바돼있으면 되겠고요 가족과 과거 알려줄 수 있잖아 여기 요거 봐봐 이게 바로 가족과 과거알려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도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거 써도 되잖아. 리브드. 정상적인 해에 사막바다며. 그렇지? 뭐딱 좋네. 가정법과 근데 응? 응용이에요. 응용법이에요. 살려줄 수 있어요. 이런것들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찐이지 찐. 가정법에 의해서 진짜 알고 있어. 그러면 뭘 내면 되는거냐면 기본적인 형태만 알고 정교 1등부터 정교 10등까지는 이거로 정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숨어있는 가정법. 어? 어. 아니, 그래야 우리가, 어, 고급 문장들을 봤을 때도 저런 것들을 살리면서 우리가 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번성번성으로 밖에 안 돼. 문법마다 다 있어요. 서울역고 서울여고 미술과 예영이는데 시험 끝나고 내가, 자, 우리 이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하려고 시험 잘 봤으니까,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이제 문법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 나름대 잘하는 중학교 때도 되게 영어도 잘했다고 길래 뭐, O형식은 다 알고 있지? 그랬더 아, 뭐, 아주 우습다는 듯이, O형식, 뭐, 그 하, 고야 O형식을 애들이 손대, 손대지 않았을 O형식은 따로 없잖아요. 이형식부터 O형식까지 그림 그리면 다 나오잖아. 뭐, SV부터 또 나오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들어갔어. 그러면, SV가 이형식 맞네. 그럼 이형식은 SV만 나오니?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눈떠버이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형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부사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예문 가지고 쭉, 쭉, 쭉, 서면서 이형식사형식 비교하고, 수화개념 가지고 찾고, 이랬더니, 이제, 달라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끌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는 이거, 5형식을 기계적으로 다, 야, 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러면 뭐, 그 옷은 그 옷은 자, 그럼 이 형식이야? 몇형식이야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제. 응? 몇 증식이야? 그러니까 응. 얘네들은 보자마자 이 형식이야? 이런 거야? 비칸동산 이 형식이라고. 오, 이 형식이야. 어떻게 그 수트가 타자리나. 다르지. 사변수 그럼 사변숙동산 거지. 그럼 어, 대단 아니네. 이런 것까지는 지들이 이제 개념으로,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야. 중학교 때 암기했던 거야. 기본적인 동사도 암기하면서. 어울리다잖아요. 죄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수업들은 편안하게 어울린다. 그렇지 문제는, 문제.